다음 멤버를 기대해 주세요. 내가 요밖게못 하나? 어? 생각보다 더큰였는데 아닌가? 아! 오! 930점 나왔어. 아, 편집 안 되나요? <웃음> 어 뭐야, 나 되게 높네. 하라 할수록 높아져 아916야이거밖에 그 못해? 그 괜찮아 이렇게 저는 피조 순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점수 순서 이런 거에 관여하 않습니다.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어. 어쨌든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니까 그쵸 그냥 하면 되나? 응 음, 그냥 하면 때리면 돼요 자 갑니다 애들 몇쯤 나았어요아 <웃음> 꺼졌어 꺼졌어 아 잠깐만 기계가 망가졌는데? 나나 나 1등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아니요, 점수가 안됐어요나1등 같은데? 한번 다시 해봐 요 자, 여러분 세 번째 도전자 이번에도 그러면은 고장난 거 아니라고 지금?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 어. <웃음> 얼마 안 나오네? <남았네. 웃음> 소리만큼 849? 몇 나왔어요, 애들 다? 잠만어나 1대2네? <웃음> 아 아니야 아니형 아니, 경찬이 916아 진짜? 아 렌즈 캐스안 보인다 잠만어 그러네 꼭 이걸로만 해야 돼요? 와뭐 이렇게 누르는 건가 야 경찬이 나 이거 진짜 못해요 장난 아닌데? 해봐봐 해먹어 잠만 연습 연습 게임? 연습 게임 괜찮아요? 어,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나는 연습 아시게 도자네 번째 도전자 허찬 연습 게임 없어요? 빨 얘기해줘요. 네 번째 도전자랑. 네 번? 네 번째. 아, 연습 한 번만 해보게. 아 안돼. 아, 진짜로. 알았어. 연속 안 했어. 연습 한 번만. 안돼. 안돼. 안 돼. 아, 이런 건우리 확실하게 한번 해요. 이렇게 치면 안나 <웃음> 이거 하면안 돼? 빨리 x 아나 진짜 못 해요. 예, 예. 힘을 이렇게 딱 줘야 돼. 오. 오. 와와 뭐야? 와, 와. <웃음> 우와. <웃음> 우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대박이야? <웃음> 대박. 와. 와, 와. 아, 세라. 다 완전 못 차네. 라디오에서 이걸로 게임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승식이한테 진 기억이 있는데 저희 일어나셔도 될까요? 아, 자신이 없네요. 아니. 얘가 예. 아, 예. 반지 반지 빼고 할게요. 지금 아잠깐만요1등이 지금 몇 점이에요? 1등이 지금 와 찬이 형 987점 거의 만점에 가깝네. <웃음> 와 오케이 오케이 자 골드는 누구예요? 골드는 승식이요. 어 승식은 잘했었는데. 네.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도와줘. 아, 됐다.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못해요, 저. 네, 갈게요. <웃음> 와. 네, 저는 939점으로 2위를 기록하고 네, 꼭이 자리를 계속 지키게. 하겠습니다. 손가락 힘. 자한 한, 딱밤 때리거든요. 옛날에 전설의 승식이 형 그거 생일 때빡 때린 거 보면은 알수 있어요. 자신 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반지 일단 빼고. 서서해도 되나요? 아 연습 기형해야되나요안 돼요? 바로 해야 돼요? 연습 기한적 멤버 없어요? 와이거 987이 어떻게 나와. 나9 0 0 뭐야. 어, 지금 와.. 어, 잠깐만. 불 칩시오. 찬영이, 찬영 1등이네. 지금까지 안수였습니다. 저는 몇등 정도 했나 모르겠는데, 어차피 상이 꺼낼 거예요. 안녕. 코르방치야, <웃음> 오야 네. 아, 나 손가락 별로 약한데, 이거 파워. 자, 하나. 저 901점 나왔어요. 저 901점이 나왔는데 분명 제가 꼴등 아닐까요? 네. 뭐, 어찌됐건, 뭐, 1등인 우리 멤버 중에 1등님, 어... 순서, 이쁘게 한번 짜주세요. 알겠죠? 우리 곧 만나요, 에리스. 안녕. <웃음>